나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는다. 과거에도 그랬고. 관심이 가는군. 우린 궁지에 몰린 야수처럼 저항할 것이다. 네 속셈을 내가 모를 것 같나? 놈들은 우리와 맞서 패배할 것이다. 우릴 잊겠다면 목숨을 걸어야 할 거다. 흡수라면서도 달콤하군 그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함께 이겨낸다면 우린 패하지 않으리라 차비로운 자들만이 차비를 누릴 자격이 있다 전력을 다해라 정의는 잔혹하다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지